You're so pretty. o oh oh 어, 엄마의 개똥 같은 발음 때문에 눈을 감았어. <웃음> 영문학가가발음 big size. 야, 1년 동안 심히하으면 <웃음> 지금쯤 영어 상당히 잘했겠다. 아닐걸? 아무리 1년 열심히 공부해봤자 아니, 학교를 가야 돼 그치 안 쓰면 다 까먹어 아니 근데 영문학과는 학...